안녕하세요. 동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목돈 운용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노후에 목돈은 조금이라도 있는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이 아예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너무 작아서 생활비에 참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목돈은 잘 보존하면서 그 목돈을 활용해서 앞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그 결과로 불어나는 돈, 적 수익금이죠. 그 수익금을 생활비로 쓰는 거죠. 원금은 그대로 지키면서. 그 결과 매달 꼬박꼬박 수익금만으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될수 있는 이야기, 사례,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100, 200, 300만원은 투자금액 규모적 목돈이나 또 실제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상징적으로 적어놓은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또한 뭐 지난번 두번 그리고 이번 또 다음에 한두 번더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례는 거저 사례일 뿐입니다. 제가 투자를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다섯 개 시뮬레이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 대표 기술주 다섯 개 종목 분산 직접 투자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평균 미국 경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 다우 행군에 투자하는 미국 대표 지수 ETF 두 가지에 각각 나누어서 2분의 1씩 투자할 때 3년 5년 뒤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달러로 투자해야 되는 불편이 있죠. 또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렇다면 한국돈 원화로 한국지수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즉 미국 경제를 따라가는 따라가도록 설계된 설계된 미국 ETF 평균에 펭균, 투자하는 지수형 ETF 두 개의 분산 투자해서 3년 5년 후 결과는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릴까 합니다 또 다음에는 국내 대표지 한국 주식시장, 한국 경제에 투자할 때 대표지수 두 가지에 투자할 때그 다음에 또 월, 배당월웨더 미국, 이태법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때 이런 등등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에서 5번으로 내려올수록 기대 수익은 줄어듭니다. 자, 세상에 공차는 없듯이 기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위험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내가 더 높은 수익을 원하면 당연히 그만큼 위험도 크지겠죠.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 없습니다. 그는 금융사기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도 투자에서도 다 같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등급들이 있는 것이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마음먹더라도 내 투자적합도나 태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에 특히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 다섯 가지 사례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뮬레이션 사례를 참고하십사하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투자는 믿음입니다. 이거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성장하죠. 자본주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성장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망하면 어떨까? 자, 그런 생각은 비현실적입니다. 자본주의가 망한다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투자, 어떤,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 똥이 되죠. 또다 쓰레기가 되죠. 돈도 쓰레기가 되고 땅도 쓰레기가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자 자본주의가 성장하면 자본주의 핵심 기업이죠. 기업은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니까 당연히 주식은 오르는 거죠. 자 지난 10년 동안 S&P 500 지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경제, 즉 미국 대표 지수를 따라가도록 복사된 한국 ETF를 설명드리니까 결국 핵심은 미국 ETF지수죠. 자 그래서 미국의 S&P500지수 평균에 투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약 매년 13.8% 복리 그 다음에 70년을 아주 길게 확장하더라도 매년 약 7.5% 복리 자 그렇다면 이 같은 S&P500지수에 따라가도록 복사되어 있는 한국 ETF 한국 주식시장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한국 ETF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타이거 미국 S&P 500 가져왔습니다 자 물론 비슷한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 오래되어서 또한 제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도 됩니다 다른 ETF를 해도 됩니다 라고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 오래되었건 오래되지 않았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왜? 바로 미국 시장을 따라가도록 복사, 똑같이 복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이거 미국 S&P 500 ETF를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나스닥도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 백지수는 매년 19.2% 복리로 올랐고 40년을 길게 확장해 놓고 보더라도 매년 약 11%가 올랐는데 그렇다면 미국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한국 ETF는 뭐가 있을까? 이것도 제가 좀 오래됐다 해서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만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ETF도 있습니다. 자 다른 ETF도 있고 그것들은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 시장을 따라가도록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금액에 행편, 내가 투자 금액의행편에서 낮은, 좀 비교적 싼 것도 선택해도 됩니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방법 제가 다섯 가지 사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대형 우량주나 성장주 또는 생근에 투자하는 지수형 이 t 포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편안하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윳돈, 그죠? 왜 여윳돈이어야 합니까?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기업은 성장하고 주식은 오를지라도 하루 빠지지 않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코로나, IMF 등등으로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금세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급박한 아주 순간적인 폭락 하락은 빨리 회복되더라 우리가 다 경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5년 뒤에 투자하기 위해서 했는데 마침 그때 돈을 찾아 쓰려고 보니까 갑자기 폭락했다 크게 하락했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윳돈이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윳돈 그 다음에 투자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장기투자를 생각해보면 시간의 투자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안정적이고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음, 이번 5가지 사례는 우리가 생활비를 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최소 5년, 3년 이두 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라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도 투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할 수 있죠. 믿음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 전문가가 함께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원화로 한국 주시시장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ETF 두개 종목 분산 투자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원금 1억 원으로 각 5천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ETF, 타이거 미국 S&P500,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 100기수를 추종하는 한국이 테프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인데 또는요 또는 코덱서 이게 삼성자산 운용해서 만든 건데 코덱서 미국 S&P 500 TR이나 또 코덱서 미국 나스닥 100 TR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게 타이거는 조금 오래되었고 코덱서는 조금 덜 오래되어서 가격이 코덱스가 쌉니다. 한 주당 가격이 코덱스가 쌉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은 수익률은 어차피 미국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의 차이가 나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좀 비싸졌고 어,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그 차이만 있다. 뭐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3년을 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타이거 S&P500 지수 그 다음에 타이거 나스닥 100 ETF 각각 2개 ETF에 각 5천만 원씩 투자했다고 치면 자 3년 전입니다. 타이거 S&P500은 2018년 12월 3일 날 기준으로 한 주당 3만 3 100원 했고 또, 나스닥 ETF인 타이거 나스닥 100은 한 주당 35,282원 했는데, 3년이 지난 2021년 12월 1일 보니까, 각각 54,000원, 86,000원으로 크게 많이 올랐죠. 타이거 S&P 500은 3년 동안 1.6배가 올랐고, 타이거 나스닥 100은 2.5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년 전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투자했는데, 3년 후 얼마가 되었느냐 보니까, 원금 1억이 3년 후 2억 4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동영상에서 미국 ETF에 미국 달러로 미국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대표지수 2개 SPY QQQ 1억 원을 5천 5천 분산 투자. 그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이 화면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음, 결과적으로는 한국 ETF에 분산 투자한 것이 조금 더 많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크게 보면 비슷하다. 왜? 미국 S&P 500 지수 또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미국 ETF는 미국에서 투자했고 한국 ETF는 한국에서 투자한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비슷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과 정리해 볼게요. 3년 전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3년 후 2억 4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2억 400만 원. 자, 그렇다면 내 원금은 얼마죠? 1억 원. 1억 원은 공제. 그죠? 목돈은 보존 1억 원을 공제하면 총 수익금은 1억 400만 원, 정확하게 1억 436만 2천 673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 평균에 투자하는 ETF에는 세금이 있죠. 세금이 있는데 금융소득세가 있습니다. 15.4% 은행 이자에 내는 세금 15.4%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금소세 금융소득세 15.4%를 계산해 보니까 1,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걸 빼야죠. 이걸 빼고 나니까 순이익은 8,829만 원 정도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8,829만 원은 금융소득세는 뺐지만 여기서 배당을 받았거나 또금융소득중합과세 매년 모든 금융 소득 합산 배당이나 이자 합산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함께 다시 종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영 안된 거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원금 1억 원을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재투자합니다. 자, 원금 1억 원을 그동안 3년 동안 굴렸고 상당한 이익을 봤죠. 그래서 목돈 1억 원을 빼서 다시 3년을 투자 계획해서 이것도 투자합니다. 마찬가지로 두개 종목 각 5천만 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벌었던 세후 이익 8,800만 원은 앞으로 3년 동안 생활비로 써야 되잖아요. 생활비로 쓰게 되면 매달 245만 2,520원 정도 쓰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과거 실적이 미래 보장 안 된다는 것, 투자 참고용이고 투자 추천 아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5년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5년 전에 두 가지 ETF에 각 5천만 원총 1억 원을 분산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5년 전이니까 2016년 12월 1일이죠. 그때 타이거 S&P 500 ETF는 한 주당 25,950원. 그 다음에 나스닥 타이거 나스닥 100 ETF는 한 주당 24,985원 했는데, 5년이 지난 2021년 12월 1일 기준은 각각 54,025원. 또 86,620원 많이 올랐죠. 그 배수가 2.1배, 3.5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땠을까? 5년 전에 1억 원이 5년 후약 2억 7,700만 원이 되었더라. 2억 7,700만 원. 자, 5년 전 1억 원, 5년 후 2억 7,700만 원. 정확하게는 2억 7,743만 8,419원인데. 자 원금? 내 알토랑 같은 원금 1억, 1억 원을 다시 빼놓습니다. 공제하고 총 수익금 1억 7,743만 8,419원인데 앞서 3년대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의 15.4%를 때리면 계산해 보면 2억 7, 계산해 보면 세금이 2,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금에서 세금을 빼면 순이익, 수니익, 세후 순이익은 1억 5천 정도 되더라. 자, 1억 5천은 마찬가지로 배당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1억은, 원금 1억은은 앞으로 5년동안 재투자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남은 돈, 남긴 돈, 세후 1억 5천 정도를 앞으로 5년동안 써야 되잖아요. 5년동안 생활비로쓸때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더라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내용은 시뮬레이션은 투자착오용이고 투자 추천이나 권유도 아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렇게 원금은 그대로 목돈을 활용해서 매달 꼬박꼬박 100, 200,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주시시장에서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이 t 퍼두 가지를 사례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방송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파는가게 머니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